안녕하세요. 스웨덴 세탁소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? 어, 오늘은 푸푸를 위해서 장난감 만들어 볼 건데요. 푸푸가 누구인가요? 푸푸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인데요. 애기 고양이 4개월 됐어요, 이제. 푸푸 개월 언니요? 이제 거의 4개월. 푸푸는 제 딸이고요. 집사고야 저는 윤희에게 주인님의 어머니입니다 <웃음> 그러면 뽀뽀가 우리가 외출했을 때 <가시켜> 오,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가 <가시켜>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. 여기 내물질 없는 골판지를 만들었대 <가시켜> 고양이를 위한 두더기 <두다니> 잡기 <가시켜> <살짝 내려가 가시켜> 귀엽다 <가시켜> 오, <와. 가시켜> 일단 고무줄을 걸어주세요 어디요? 여기다가요? 음. 오 큰일 났다 네. 생각보다 복잡한 거였어 네. <웃음> 벌써 네. 큰일 났어 생각보다 복잡해 그거 같지 않아 이건 단무지 같고 이건는 그거 생략 <웃음> 생략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선인가봐, 캣 핸드.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오, 방향에 주의하며캣 핸드를 본체에 넣어줍니다. 근데 본체가 아, 갑자기 이게 본체. 본체? 아, 이게 이렇게. 오. 오. 오. 아, 괜찮은걸? 이거랑 끝났네. 가 평소에 좋아하거든 우리 부분은요. 오. 그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줘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휴지 다쓴 휴지심 있잖아요 <웃음> 그거 제일 좋아해 그리고 그막 생수 뚜껑 들어하고 맞아 <웃음> 어 이거 뽀뽀 잠깐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애기가 <웃음> 잠을 좀 많이 자지 않아요 <웃음> 원래 잠을 아기 때 20시간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자는 거 같아 그쵸? 음, 그래서 네. 좀 잘하고요. 나 나가주기 위해서 제가. <웃음> 지금요 할아버지가 <웃음> <웃음> 고양이랑 개랑 뭔가 다른 점. 점을... 다른 점밖에 없는 것같아요 <웃음> 진짜. 공통점 음. 찾기가 힘들. 아 근데 너무 좀 지금 너무 애기라서 음. 아직 좀 애기가 되는데 음. 고양이는. 본인의 그런 영역이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<웃음> 우리가 본인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계속 아, 좀 맞죠? 예민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혼자 있다가도 뭔가 술몇씩 옆에 와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닦고 지나갈 때 그럴 때 엄청 심쿵하고 그리고 젤리 이렇게 가끔 데일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길목에 숨어있다가 발을 공격할 때 <웃음> 그럴 때도 엄청 귀엽고 칫솔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그루닝 하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쓰다듬을 <웃음> 틈을 안줘요 학교는. 자꾸 장난치고 싶어 여기까지 완성했다 그이가 됐다 <웃음> 이공옆의옆판을 끼워 조립을 마무리했어 아, 네, 그 이렇게 해야 돼. 오, 그럴 듯하다. 제이 음, 귀엽다. 음. 우와. 우와, 귀여워, 완성? <놀람> 완성! 우와! 아 귀여워! <웃음> 귀여워! <해>? 해봐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야,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완성! 완성! 완성 우와, 이거 진짜 좋다. 진짜 좋다, 이거. 오. 이제 이걸 뽀뽀에게 가지고가서 재밌게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뽀뽀가 오리랑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안녕 뽀뽀. 뽀뽀입니다 뽀뽀입니다 뽀뽀 이거 장난감 뽀 우리가 이거 만들어 간다 Thank <laughs> you.